조용한 바람이 불던 바람다웠던 시간들 눈을 감으면 네 생각에나 숨기려 했던 아프까지 자유롭고만 싶어 밤이 두려워진 건 너라는 별을 잃어서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한때는 빛나던 우린데 어두워진 오늘이 날 슬프게 해 그녀를 손짓해보아도 돌릴 수가 없는 걸난잊어만린다 다시 꿈을 꾸고만 싶어 밤이 두려워진걸 너라는 별을 잃어서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밤이 두려워진걸 강히 기다려진 건 너라는 별이 있어서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